쟁기를 한 60-70cm까지 어. 깊이 파서 속의 흙을 위로 올려, 모래를 올려 버리니까 야 이거, 이거 수단 그라스를 지금, 지금 다섯 번 갈았다 수단 그라스가 이제 부식이 좀 되고 그다음에 또 유박 살포하고 또 노타리 한번 치고 이차 가격이? 뭐 차랑 방제기랑 하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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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딱 모양이 있는 밭을 만들 수가 있죠 어... 마크를 안 해놓으면 눈대중으로 하게 되면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<목소리> 네, 앞뒤로 어, 거리를 한 6m 능넉하게 6m 정도 5 m 8 0 하면 되는데 관리기 지나다닐 것까지 생각을 해서 6m 정도 요세줄할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는 겁니다. 그 다음 올해는 마늘도 양파도 이제 퇴비를 사용을 안 하고 올해 농사 짓습니다. 왜요? 어 비가 그 여름 가을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지금 저기 보면 퇴비가 저렇게 있지만 숙성이 100% 된것 같지를 않아서 퇴비가 아직까지 지금 한참 그 숙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여기 보면 하얀 바실러스균들이 이렇게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. 아, 하얗고? 네, 이런 균들이 숙성이 잘된태비들을 보면은 이렇게 뒤집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얀 균들이 꽉 이렇게 차거든요. 태비가 완숙 태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싸리 그 유박과 유박을 조금 사용을 하고 이제 에센팜, 완연성 코팅비로 사용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 고자리 팔이라든지 뭐~ 흑색 서금균 액병 이제 가스피해를 또 그~ 덜 받기 때문에 아싸리 그~ 완숙 퇴비가 아닌 퇴비를 사용하실 땐 그~ 퇴비를 사용 안 하시는 게 농사를 더잘 지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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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예 이정 이 정도 땅 깊이까지 여기까지 이그 정도 땅 깊이까지 된다고 예 깊이 들어갑니다 깊게 파제 좋은 거군요 그래야 이제 많은 비가 왔었을 때 물도 밑으로 빨리 이렇게 경반층을 깨주면 밑으로 배수도 잘될 거고 그다음 뿌리도 이제 힘 안들이고 부드럽게 멀리 뻗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, 최대한 깊이 가리를 해서 심어주면 작물 뿌리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. <웃음> 스탕그라스 파쇄된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된 것들이 이야, 그속까지다 그래, 있네 네, 속에까지 다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스탕그라스 파쇄된 거죠 이야, yeah. 그러네요 네 <웃음> 근데 부역소가 따로 없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미생물들이 번식을 하게 되면 안에 하얀 바실러스 균들이 이렇게 그 양파 자할때 비닐 속에서 균이 싹 이렇게 수단그라스 먹이삼아 이렇게 많이 번식할 수 있게끔 야 이거 수단그라스를 지금 다섯 번았다 그래 수단그라스가 이제 부식이 좀 되고 그 다음에 또 유박살포하고 또 노타리 한번 치고 음. 그 다음 쟁기질하고 또 한번 치고 <웃음> <웃음> 비료 살포하고 지금 이렇게 한번 더 살, 이제 노타일 작업을 해놓으니까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부서졌죠?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하게 잘큰것 것 같은데. 같은데. 네, 여기 보면 이렇게 장글라스 옆에 완전성 코팅 비료. 네. 네. 네, 여기서 코팅된 비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료들은 뭐. 비가 오고 물을 주더라도 금방 다 녹아서 이렇게 용출되는 비료가 아니고 음.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캡슐 안에서 녹아서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음. 작물들이 이제 그 영양분 결핍이 일어나지 않게끔 꾸준한 성장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자 음. 이제 섬유질이 많아지니까 이제 땅속 씨씨 비료 성분들을 어 이렇게 유실되지 않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토양에서 유실되지 않게끔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에이스단그라스가생 음. 기질을 최대한 깊게 음. 자꾸 깊게 하니까 뭐 돌은 자꾸 올라옵니다 밑에 있는 돌들이 아. <웃음> 이 광역살포기는 정말 농민들의 꿈인데 이걸 더커니 하나 갖고 계세요 <웃음> 네? 야 이거 비쌀 텐데 조금 조금 비싸댑니다 <웃음> <웃음> 그 날씨가 안 도와주고 그 다음에 혼자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몰려. 어 방제작업을 아 방제할 때 혼자 못하니까 네 혼자도 못하고 빠른 시간 내에 속전속결로 일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아침에 일하는 친구들 출근하기 전에 만평, 2만평 아 이거 한 대로? 네한 대로 그 다음 퇴근하고 나면 또 두통 치면 또 2만평 전 밭을 오늘 어~ 병 포자가 보인다 그러면 저녁에 물 받아서 바로 바로 방제를 어. 하게 되면 어~ 감기 증상이 살짝 있을 때 어~ 몸살 약 하나 먹고 자면 다음날 일어나면 바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어. 감기가 심해진 상태에서는 뭐~ 일주일도 먹어야 되고 이 주까지도 약을 먹어도 감기가 잘안 떨어지거든요 그것처럼 어~ 병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어. 미리미리 미리? 예. 어떤 피해를 막는다? 예, 네, 처방하기 아니라 예방하을 하는 거죠. 엠블러스네. <웃음> 엠블러스. 오늘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내서 수입 창출을 많이 해야죠 그래야 또 재투자를 또 많이 해서 더 좋은 상품을 또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잘 키워야 됩니다 일단은 시세가 있든 없든 어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놓는 게이 농부가 해야 될첫 번째 숙제거든요 그한 번에 현금을 다 주고 사기에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그때마다 다음 다음 미루다 보면 못 합니다 음. 마음 먹었을 었때어 질러 질러야 농사도 잘 된다 올해 지금 봄에 농사 지어가지고 수확량이 어 예를 들어서 양파를 농사 지었을 때 1.5만이 나온다 그런데 어 방제기가 있고 이제 장비도 있고 농사를 잘 지어서 1.8만, 9만까지 생산을 했었다 20% 수확량이 더 나와버리면 돈이 어마어마한,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뽑고도 남는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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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계값 벌써 다 뽑아냈기 때문에 <웃음> <거>. 돈 벌었네. 소농분님 트랙터가 <웃음> 지금 몇 개예요? 세세대 있습니다 세 대. 저기 빨파초. 네, 빨파초. 빨파초 세 대. <웃음> 네, 맞습니다. 어. 맨 뒤쪽에 거는 이제 수확하고 피복하고 어 비료 살포하고 그런 작업는 트랙터고, 요거는 이제 깊이가 쟁기라든지 노탈이라든지 이렇게 그힘 쓰는 작업. 이제 얘들,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자라든지 배추라든지 물 라든지 이렇게 망 지을 때그골 따는 작업 하는 트랙타고요 가격대가 어떻게 는지가격대요 저게 8천? 8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요게 뭐 작업기까지 하게 되면 거진 한 2억 가까이 할 거고 2억? 예. 그리 요게 한 1억 몇 천만 원할 겁니다 지금 <웃음> <다음>. 아, <웃음> <웃음> 농사 짓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네요.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뭐할거 없으면 천에 시골에 농사 지으러 가면 되지. 옛, 옛날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힘드실 텐데. <웃음> 사람 100명이 들어갈 거, 뭐 50명이 할수 있게끔, 30명이 할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이렇게 사람 손이 한 번이라도 들갈 수 있게끔 기계화 작업을 할수 있게끔 자꾸. 변화시키고 있죠